대구시에 따르면 지난 4월 기준 대구 지역에서 인허가를 받은 단지는 172곳으로 모두 10만 9천여 가구에 이른다. 이중 이미 착공을 한 단지가 117곳, 7만 5천 가구다. 올해 분양을 계획 중인 곳도 18곳이 남아있다. 일반 분양만 따져도 2만 8,213 가구에 이른다. 대구의 미분양 아파트가 최근 한달 사이 32% 증가하면서 전국에서 가장 큰 폭으로 미분양이 증가한 지역이 됐다. 미분양을 줄이기 위해서는 공급량을 줄여야 하지만 이미 착공에 돌입해 분양이 불가피한 단지가 많아 미분양에 대한 우려가 앞으로 더욱 커질 전망이다. 지난달 30일 국토교통부가 발표한 5월 말 기준 전국 미분양 주택 현황에 따르면 대구 미분양 주택수는 1,185가구로 전달 897가구에 비해 32%나 증가한 것으로 집계됐다. 이날 기준 대구 미분양주택은 부산보다 109가구, 대전보다 613가구가 많아 전국특광역시 중 최대 규모다. 대구의 미분양폭증은 동구 지역에서 이어지고 있는 청약 미달 사태의 영향이 크다. 대구 동구는 이미 율하지구와 신서혁신도시 등의 약 1만 5천 가구에 달하는 아파트가 들어선 가운데 지난달 유람동 안심유타운 등에서 다시 대규모 공급이 이루어졌다 동구 용계동과 안심동 유람동 일대는 교통이 불편하고 대후 수요가 많지 않아 대구 내에서 주거선호도가 높지 않은 지역이다 여기에 규제지역 지정까지 되면서 청약을 하려는 수요자가 더욱 줄었다. 대구 동구 지역에서 지난해 입주를 완료한 신서혁신도시까지만 해도 미분양이 많지 않았다. 2015년 11월 한국장학재단을 끝으로 대구 혁신도시의 11개 공공기관이 이전함에 따라 아파트 수요가 충분했다. 신서혁신도시 마지막 입주단지인 대구혁신도시 서한이스테이가 준공한 2020년 3월까지 14개 7300여 가구 규모 아파트가 들어섰으나 미분양은 153가구에 불과했다. 지만 올해 4월 안심뉴타운부터 시작된 미달 사태가 대구 동구를 휩쓸었다. 4월 말 기준 대구의 미분양 주택은 897가구까지 치솟았는데 그중 775가구가 동구에서 발생했다. 5월 말 기준 대구 지역 미분양 1185 가구 중1052 가구가 동구에 집중됐다 대구 동구 지역에서는 최근 무순위 청약에서도 주인을 찾지 못한 집이 속출하고 있다 안심뉴타운에 조성하는 대구 안심파라곤 프레스티지는 대규모 청약 미달 후 5월 전체 물량의 91% 가 무순위 청약을 받았지만 이마저도 미달됐다 역시 안심뉴타운에 공급된 b3 블록 호반서및 이스텔라도 6개의 주택형 중두곳이 주인을 찾지 못했다. 일군 건설사도 대구 동구 지역 청약에서 쓴 맛을 봤다. 지난 6월 말 청약을 실시한 용계역 푸르지오 아츠베르는 1단지와 2단지 모두 미달이라는 성적표를 받았다. 1단지는 660가구를 모집하는데 409명만이 청약을 신청했고 2단지도 512가구 모집에 312명만 등록했다. 두 단지를 통틀어 전체 경쟁률이 0.62대 1에 그쳤다. 심지어 1단지 중 84평방미터 뒤 주택형 68가구에는 청약한 사람이 단한 명도 없었다. 대구 지역 부동산 관계자들은 대구 동구 미분양 원인을 공급과잉으로 지적한다. 공인중개사협회 대구지회 관계자는 대구는 서대구역세권 개발과 대구국가산단 등 서쪽에 호재가 많아 수요가 몰렸다. 반면 동구는 별다른 호재가 없이 주택 공급만 많이 되면서 미분양 사태가 벌어지고 있는 것 이라면서 수성구와 맞닿은 경산시 일대에 꾸준히 공급이 이뤄진 것도 동구의 상황을 악화시킨 것으로 보인다고 했다. 문제는 공급 과잉으로 인한 미분양 우려가 앞으로 더 커질 수 있다는 점이다. 대구시에 따르면 지난 4월 기준 대구 지역에서 인허가를 받은 단지는 172곳으로 모두 10만 9천여 가구에 이른다. 이중 이미 착공을 한 단지가 117곳, 7만 5천 가구다. 올해 분양을 계획 중인 곳도 1 8곳이 남아있다. 일반 분양만 따져도 28,213가구에 이른다. 건설업계 관계자는 대구 지역의 공급이 과잉되고 있다는 우려는 올해 초부터 꾸준히 제기됐던 문제지만 이미 공사를 시작한 곳은 비용을 보전하기 위해서라도 분양을 진행할 수밖에 없다. 면서 인허가를 받은 곳들도 금융 비용을 고려할 때 무작정 기다릴 수만은 없는 탓에 대구 지역 공급과 잉과 미분양 문제는 갈수록 심각해질 수 있다고